제이크 그 영상 얘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지금은 어, 전날 어제 무대를 하고 어, 하루 밤 자고 일어나는 상황인데요. 음, 솔직히 아직도 데뷔를 하 데뷔 조회 들었다는 건 너무 믿기지가 않고 뭔가 음 그냥, 아, 그냥 믿기지 음 그냥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일 너무 행복하고 뭔가 진짜 꿈 꾸었던 것이 현실이 되고 음, 꿈이 이루어진 느낌이어서 진짜 근데 꿈이 뭔가 이루어지는 느낌은 어제 처음 진짜 살면서 어제 무대 처음 이제 어,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고 음, 전 뭔가 데뷔를 작 하고 어제 촬영도 끝나고 이제 뭔가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정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고 어, 꼭 여기서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서 정말 멋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어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, 아직 갈 길은 그래도 멀다고 멀다 생각합니다 오늘, <웃음> 오늘 드디어 저희가 밤에 핸드폰을 받게 되는데요.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고, 정말 부모님과도 너무 통화하고 싶고, 이 기쁜 소식 빨리 전해드리고 싶은가, 전해드리기보다는 그냥 아일랜드 촬영을 하면서 뭔가 추억이나 막 재밌는 이야기 다 빨리 이야기하고 싶고, 너무 보고 싶, 부모님이 진짜 너무 보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래서. 오늘 핸드폰 받고 빨리 부모님이랑 연락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이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